돈의 원수가 진 가족은 흥보네 뿐일까요? 돈 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하는 소원은 지금도 변함없는 꿈이겠지요. 여기 화유폭류당 사람들이 부르는 흥보가 돈 타령을 보면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돈으로 3천명 인재를 기르고 돈으로 곤세 부린 사람이며 돈을 원수로 갔다 부세주로 본 사연이 나옵니다. 오늘도 로또 꿈 돼야지 꿈에 하다못해 용가리꿈이라도 꾸게 해달리 기도하는 그 심정을 풍류당, AI, 똘람이랑 같이 돈 타령으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그 말의 원초가, 그 말의 원초가 대박. 대박 났네 뭐 이러잖아요 대박 족박 그 대박이 뭐요 흥보가에서 나온 거예 흥보가 예 그거에서 그, 그 저기에서 그 이미지와 모든 그런 거를 다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의 정서는 흥보가요 그것을, 저기 하에, 그것을 우리가, 우리 민족이 다 한다는 그 전제 하에 대박 났네, 이런 말이 나온 거지. 대박이 뭔줄 알겠어. 고 이제 내가 혼자 넣어줄게요. 흥보고 마누라 나온다. 흥보고 마누라가 나온다. 어, 어디 돈, 어, 어디 돈. 봅시다 돈 봐봐 아. 와두어라 이사람마 이돈 근본을 찾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간 수레파귀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니 지곤 니니 가진 돈진기니 명이 붙은 니니니니니니 한가지고 <목소리> 내가 해가 꼬이 듣고 해가 보시고 흥라 나온다 시흥누다흥라 <목소리> <바> 나온다 <목소리> 흥라 흥보 <바 누라나> 나온다 <목소리> 흥보마누다온다흥누라다온다흥 <바 목소리> 온다 온 오, 대도, 오, 대도, 오, 어디 어 어디 어디 돈 어디 돈 오, 돈도 오, 시시돈돈봐돈시다돈 대도, 오, 대도, 오, 대도, 돈시시다돈 e 시다아 p 시다 봅시다 o 시돈 i e d 시다돈 s 돈 봅시다 돈 p s 시다 하지 말고 s 시다돈 p o 시다돈 e d p o 사람아. 우와, 우와, 이 사람아 누워 누워 이 사람아 이돈 근본을 자네 사람도 잘난 돈란사람도 잘난 돈맹상구는술레파퀴처럼매처럼 가진 돈 생사지원을 가진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. 토호호 하돈 토호 돈토돈 토호 하하돈 토호 돈돈 토호 돈토돈돈 토호 하우 돈토우돈토 온돈+ 토돈돈토 온돈+ 토 하가다 온다 흥보고 마늘 하가다 온다 흥보고 마늘 하 온다 어디 돈 어디 돈 어디 돈 어디 돈 도건 펍시다 돈봐 돈법시다돈 법시다 o p 고 돈은 법시다 돈 s 돈 d a p o p 다돈아 도와 요 도와 i 어 a 이 사람아 도와 a 어 o 이사람 d 이돈 근본을 i 사람도잘란돈 남사람도 잘란돈 맹상구 고는술대 박기처럼 맹상구 호의술대 박기처럼. 박기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진돈생살의벌을진돈생 무기공명이 붙은돈 무기공명이 붙은돈 붙은 붙은돈 붙은돈 붙은 붙은 붙은 이놈은 돈아 아이아 d o 돈 Don d o 돈돈도고 Don d o 돈돈돈도 Don 돈돈돈 d 돈돈돈돈 n d 아돈돈 o n 아 금보마누라 나온다 이제 내가 혼자 여기 넣어줄게요. 금보마누라 네. 고 나온다, 금보고마누라 나온다. 어디돈 어디돈 돈건 봅시다 돈봐 모아두어라 아. 이 사람아. 자네야 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건수레파퀴처럼 둥글 동굴 생긴돈 생살지곤 어을 가진돈 북기 군명히 붙은 돈 너무 n 아나 o 나 a 어디 n a 제 o n 냐 Dona, Dona, d o 돈돈돈 o n a 돈돈돈돈돈 o n a d o n 가 Dona, 이 o 고 a d o 시고